시대가 바뀌고 세월이 흐르기 시작하면서 많은 게이머들에게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1990년대 문방구 앞에 쪼그리 앉아 게임을 즐기던 초등학생은 어느새 20대 30대를 훌쩍 넘기 시작했고 단순한 도트로 이루어진 그래픽은 현재 화려한 폴리곤의 파도를 낳았습니다 이렇게 각자 게임을 즐기면서 본인조차 몰랐던 행동들은 숫자가 되어 데이터로 남게 되고 곧이어 빅데이터 시대가 도래하면서 통계가 가진 영향력이 증가하기 시작하는데요 오늘은 인테리 창설한 PC 커뮤니티 사이트인 위 PC에서 제공하는 비디오 게임 산업 트렌드 및 통계라는 자료와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조사한 자료를 통해 통계로 보는 전세계 게임 산업에 대해서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탐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시장에서 게임으로 가장 많은 매출을 올리는 나라가 어디일까요? 인구수가 많고 네트워크 및 콘솔 등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국가가 아무래도 게임에 대한 소비가 클 것이라 생각할 텐데요그 예상이 어느 정도 맞게 세계에서 게임 매출액이 가장 잘 나오는 국가는 역시 중국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위피시에서 올라온 세계 게임 매출 지도에 따르면 미국은 약 250억 달러 중국은 약 320억 달러의 누적 매출이 발생하게 되고 우리나라는 약 42억 달러의 누적 매출이 발생하면서 중국 시장의 규모가 어느 정도 파악이 되는 부분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18년 상반기 콘텐츠 산업 실태 조사에 따르면 대내외 매출액은 약 12조원 이상으로 지도에 나와 있는 42억 달러와는 많은 차이가 있는데요 여기서 국내 게임 수출액이 5조원 정도인 걸 감안하면 해당 지표는 전체 매출이 아닌 수출액을 집계한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해외 수출 및 내수까지 생각하면 중국 시장과 미국 시장의 규모는 역시 상상을 초월하는 시장입니다 어쨌든 그런 이유로 최근 블리자드도 디아블로 이모탈이라는 욕을 먹어서까지 중국판호를 암암리에 노릴 정도로 중국 시장은 비즈니스의 관점으로 공략 1순위인 것은 변함이 없어 보입니다 대신 인구별 게임 매출을 감안하면 역시 게임 구매층이 두터운 쪽은 중국이 아니라 미국이 되겠네요 그런데 그 와중에 미국 텍사스보다 작은 우리나라에서 저 정도의 매출액이 나온다는 것은 매우 놀랄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20년 전까지만 해도 닌텐도 게임보이를 제외하고 PC 콘솔을 통해 게임을 하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되던 시절이었는데요 2007년 현대 휴대전화의 역사를 바꾼 아이폰이 세계에 등장하면서 게임 플랫폼 시장도 변화를 맞이하게 되는데, 리서치를 전문으로 하는 유즈의 글로벌 모바일 시장조사에 따르면 현재 스마트폰의 보급량은 약 30조로 2021년까지 보급률이 거의 절반에 해당할 정도의 성장률이 이어질 것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표와 같이 스마트폰 게임의 매출 규모는 전체 게임 시장에서 30%를 초과했습니다 현재 보급률이 전 세계적으로 절반에 못 미치고 향후 지속적으로 보급이 증가할 것을 예상하면 스마트폰 게임의 매출 규모 또한 성장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데이터에 근거하여 국내 기업을 포함한 많은 세계 게임사들이 비즈니스 관점으로 스마트폰 게임 시장에 적극 참여하라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가치성장의 경우 2011년에 대비해 10배에 육박하고 있으니 전세계 게임사에서 침을 흘릴만한 시장일 수 밖에 없겠죠 우리나라의 경우 스마트폰 보급률 만 거의 90%에 육박했을 정도니까 뭐 우리나라 게임만큼 게임 플랫폼의 급변을 겪는 나라도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게임은 어떤 게임이십니까 어떤 분은 뭐 와우를 얘기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스카이림을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휴대용 게임이 가장 낫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얼핏 들어보면 판타지 어드벤처 장르가 대세인 것 같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PC 콘솔을 포함하여 각 플랫폼별 가장 많이 팔린 게임은 어떤 게임이었으며 장르는 어땠을까요? PC 게임의 경우에는 의외로 심즈3가 PC 분야에서 가장 많이 팔린 게임으로 2018년 1월 기준으로 약 800만 장의 판매를 보여주고그 다음으로 와우 디아블로 시리즈가 뒤를 잇는데 지금 보시는 지표와 같이 심지스르지만 5개의 시리즈가 랭크되어 있으니 의외로 시뮬레이션 장르가 생각보다 PC 분야에서 성방을 유지하고 있네요 그렇다면 콘솔에서 가장 많이 팔린 게임은 어떤 게임이었을까요 2015년 전 세계를 강타한 GTA5? 아니면 세계적으로 판매량 보증수표인 포켓몬일까요 정답은 의외로 닌텐도의 위스포츠가 콘솔 게임에서 가장 많은 판매를 기록한 게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판매량만 8천만장 이상으로 최근 게임들은 멀티플랫폼으로 출시되어 판매량이 분산되었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암만 모든 플랫폼의 판매량을 합친다고 해도 위스포츠가 기록한 판매량을 뛰어넘기란 넘사벽에 가깝네요 심지어 대부분의 판매량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 게임들이 닌텐도 게임인 만큼 남녀노소 구분 없이 게임을 즐겨야 한다는 닌텐도의 철학과 같은 사상이 녹아들지 않고는 결코 깰수 없는 판매 신기록으로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드웨어를 떠나서 연쇄 할인마의 추억이며 내 생애에 3자가 들어간 작품은 없다고 외치며 하라는 개발은 안하고 플랫폼 장사만 줄창하는 벨브사의 스팀에서 가장 많이 팔린 게임은 어떤 게임일까요 등록된 게임만 1만여 개를 그냥 초과하고 2014년에는 활동 유저만 1억명을 돌파했던 게임 춘추 전국시대인 스팀에서는 배틀그라운드가 우승을 차지하게 됩니다 2017년 기준 스팀 판매량만 2800만 장에 육박하며 2등인 카운터 스트라이크와 2배 이상의 판매량을 보이고 있으니 지금은 다른 배틀로얄 게임의 성행에 다소 밀리고 있다고 하는 하나 당시 블루홀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대박이 났었다고 했죠 그 와중에 당당하게 기록되어 있는 로킹리그랑 커헤느는 정말 대단하다는 소리가 나올 수 밖에 없겠네요 보통 게임하면 남성이 많이 즐기고 세계적인 게임대회에서도 남성이 많이 보이는 등 남성 게이머가 여성보다 월등히 많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2017년 닐슨 미디어 조사에 따르면 미국을 기준으로 전체 인구 중에 64%인 과반수 인구가 게임을 즐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중 남성의 경우는 59% 여성의 경우에는 41%로 남성과 여성 간의 격차가 매우 클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선입견을 어느 정도 뒤집는 결과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뭐 게임 성향은 어떨까요 확실히 게임 성향에서는 남성과 여성 간의 차이가 어느 정도 드러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남성의 경우 경쟁의식, 파괴적, 완벽주의, 판타지 커뮤니티가 상위권이었다면 여성은 경쟁의식, 판타지, 설계, 커뮤니티, 스토리 등 게임의 감성적인 면에 접근하는 경향이 돋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떨까요? 디지털 네트워크의 주축이라고 할수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과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18년 상반기 게임 이용자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95%의 신뢰수준에서 남성의 경우에는 약 51% 여성의 경우에는 49%로 전체 게임 인구 중 절반에 해당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도 내 옆에 있는 와이프나 여사친 중 다수는 지금도 게임을 즐기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아 인싸가 아니라서 여사친이 없... 뭐 연령별로도 차이가 크게 나지도 않고 고루 분포되어 있고요. 뭐 심지어 미혼자보다 기혼자가 더 게임 유저층이 두텁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 이 시대의 유분한 여러분 허가보다 용서가 더 쉬울 수 있습니다. 용기를 가지세요. 예전 호환마마 전쟁 시절에 오락실이라는 곳이 성행했었죠. 그때 당시 정확히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게임을 하는 자, 게임을 구경하는 자, 특히 게임을 구경하는 자의 경우 발컨인내가 이루지 못한 걸 다른 사람이 이루게 되었을 때 얻는 대리만족이 상당히 컸던 시기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게임을 잘했던 사람 옆에는 마치 피리부는 사나이 마냥 꼬마애들이 줄을 서며 구경하는 시절이 있었죠. 지금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뀌기 시작하면서 트위치, 유튜브라는 플랫폼으로 옮겨가게 되는데요. 게임 영상 관련 매출액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며 2017년 기준 세계 시청자 수만 6억 명을 가뿐히 넘기는 등 게임을 구경하는 자의 전성시대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서 도래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오락실에 있을 때는 라이브로만 볼수 없었던 그 시절을 비교했을 때 지금은 라이브뿐만이 아니라 클립이나 편집 영상 등 시간 제약 없이 원하는 시간에 맞춰 선택할 수 있는 구경하는 자들의 거대한 콘텐츠 문화로 성장하게 됩니다. 1990년대 후반부터 늘어나기 시작한 PC방을 중심으로 PC 보급률이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케이블 TV에서나 그나마 볼수 있었던 e스포츠는 게임의 성장과 함께 현재는 하나의 거대한 문화로 자리잡게 되는데요. 최근 일부 안타까운 소식이 들리며 e스포츠가 위축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지만 유주에서 예측한 자료에 따르면 한치의 주춤 없이 매출액이 우상향하는 모습을 그려낼 정도로 우리의 우려와는 달리 구경하는 자들의 페스티벌인 e스포츠의 수요는 전혀 줄어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 근거로 연간 e스포츠의 누적 상금풀이 지속적으로 상향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분포한 탄탄한 고객층을 통해 매출이 지속되고 있음을 데이터에서 명시하고 있으니 뭐 비즈니스 관점으로도 물들어오는데 노를 젓지 않겠다는 생각을 가진 기업은 당연히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게임 산업은 우리와 같이 나이를 함께 먹으며 기원 전과 기원 후에 수천 년 동안 아날로그에 길들여졌던 시대의 문화를 격동의 디지털 문화로 급변하게 되면서 그와 동시에 현재 세대에게 게임이라는 이름의 콘텐츠로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격변의 파도 속에 우리는 노를 저으며 충분히 즐기는 것이 지금까지 그 어떤 세대도 할수 없었던 우리 세대만이 할수 있는 삶의 방식이 아닐까요? 그렇게 남겨진 삶을 되뇌어보며 이상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질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